자연산이에요. 자연산. 자연산 한이2 25,000원이죠, 키로에. 네. 어,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생선 바로 자연산 감성돔이에요 정말 겨울철에 맛이 있는 그런 생선이죠 제가 이걸 구매한 거는 이제 한 마리가 한 4만원 정도 되고요 이거를 만약 손질을 맡기면 한 4만 5천원이면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은 빵이 굉장히 좋죠 겨울철에 이 자연산 감성돔이 좋은데 제가 중국산 감성돔 같은 경우는 조금 냄새가 나서 잘안 먹습니다 자 이제 손질을 시작하면서 감성돔 상태를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제 비늘 다 제거를 했어요 뭐 비늘 제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대가리하고 몸통은 그 뼈는 데코로 사용을 할 거라서 아가미하고 이제 배만 갈라서 내장만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름이 완전 꽉차 있죠 그러니까 내장에 기름이 많으면 그만큼 그 생선은 맛이 있을 거라는 이제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장을 좀 꺼내서 봤는데 이 감성돔이 좀 있으면 이제 산란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알이 좀 살짝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을 좀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장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에 기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미끌미끌해요 물방울이 매치거든요 자 이제 물기 제거 다 해주고 제가 요거 하루 정도 한 30시간 정도 숙성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싸서 랩핑을 해서 김치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자, 중간중간에 해동지를 교체를 했어요 이렇게 해동지가 이렇게 젖어있으면 요거 바로바로 바로 교체를 해줍니다 네, 이렇게 30시간이 지났어요 1.6kg가 상당히 커요 이 대가리하고 뼈는 아까 장식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살짝 살만 포를 떴어요 예, 상당히 좀 불편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한쪽이 살이 있어야 반대편 손질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붙여 놓은 상태에서 손질을 했어요 네, 뱃살 부터 있는 갈비뼈 어, 요거 다 제거를 했고요 뭐 갈비뼈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둥글게 생겼다는 그거만잘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탈피를 했는데 껍질은 상당히 좀 질긴 편이에요 기름도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코 하는 방법은 예전에 흑점줄 전갱이나 뭐그 참동 같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좀 짧게 준비를 했어요 30시간 정도 제가 이제 숙성을 한 거잖아요 어, 그런데도 살이 그렇게 무르지 않습니다 탱글탱글한 편이에요 자 등살 한쪽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일단 요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찰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일단 식감은 어, 이살 쪽은 약간 그 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탈피한 쪽 어, 이 껍질 쪽은 상당히 그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, 상당히 식감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맛은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단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요 감칠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균형 잡힌 그런 맛이 예, 납니다 그리고 이제 뱃살인데 뱃살 바로 위 중뱃살 쪽이죠 이거 정말 맛있고 제가 좋아하는 부위인데 아 이거는 딱 먹으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주 맛있어요 달달하면서 이제 고소하고 감칠한, 감칠맛이 확 올라와요 등살하고 또 완전 다른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뱃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뭐 석석하니 이제 씹는 그 식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기가 좀 있어서 고소한 맛이 좀 있습니다 전 제일 맛있는 건중뱃살이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대가리 가지고서 어, 요거는 탕으로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가 다못 먹고 회가 남았어요 저 혼자 먹기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숙성지로 요렇게 잘 감싼 다음에 그냥 단순히 랩핑만 하지 않고 진공 처리를 해서 요거를 보관을 해 봤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? 하루 지난 상황이거든요 자, 어떤 색깔 변화나 이제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. 공기하고 완전히 차단을 시켰으니까요. 식감이나 맛이 특별하게 변화가 없이 맛이 괜찮았어요.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 경우는 꼭 진공 처리를 해서 보관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될수 있으면 다 드시는 게 좋죠. 그러니까 식감만 전날보다 살짝 더 부드러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이제 무, 양파, 마늘. 가장 기본적인 거 들어가고요 소금으로 살짝 밑간을 해줘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참치 액젓인데 마지막 부분에 약간 요걸로 간 맞춘다 생각하시면 살짝 둘러주시는 게 맛이 훨씬 더 좋아요 네, 먼저 탕은 국물을 좀 맛을 봐야겠죠 네, 국물 맛의 감칠맛이요. 아, 기가 막힙니다. 특별한 거 들어간 거 없잖아요. 와, 근데 이게 입에서 착착 감기는 그 맛이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주로 잡곡밥 먹는데 이거는 제가 흰밥을 준비했어요. 그러니까 이 밥알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 국물하고 이 흰쌀밥의 단맛, 고소한 맛하고 같이 먹는 게 너무 좋고요. 이 생선살이 정말 탱글탱글해요. 이 대가리살하고 이제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 씹는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살하고 국물하고 그 다음에 이파 이렇게 해서 완전 먹으면 아 이거 기가 막혀요 네 이거 봐도 또 먹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 맛있는 조합에다가 총각김치 요거면은 아 완전 끝내줘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매운탕 이렇게 맑은 탕으로 한번 끓여가지고 잘 익은 총각김치랑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이거 정말 밥한 그릇 뚝딱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 가기 전에 이 자연산 감성돔 꼭 한번 드셔보기를 강하게 예,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